맛있게 찬양이 네, 맛있게. 네. 너, 너 방에 다 있어 얘 데리고 들어가도 돼얘 바람을 닦고 어떻게 음. 되지 않으세요? 아니요 아니요 마루 마루 저 어. 아래로 그러면 저 환복하고 내려오세요 <웃음> 귀엽다. 쫀득쫀득해지 않아요? 부드러지나 이거 진짜 안 돼. 거안 돼. 이거. 이거 안 돼. 지는아까세요 이걸 원래 하시던 거예요. 좀... 집에 있다가 본격적으로 원래 이름은 뭐냐면 본펜으로도 어요 본선생이 하거든요. 그게 어느 날 전시를 하고 나서 음. 보관을 보다가 음. 다음 점차로 꺼내는 게하나요 아 날아갔구나 그럼 지금은 뭘로 그리세요? 먹은 안 날아가요? 먹은 안 날아가요? 그래요 맞아 어머나다시피 그동안 필기했던 거 지금 보면 없는 것까지 꽤 있어요 이거 이거 쓰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쓰지 얘가 어서 오는 어 그거 한번 보 <목소리도> 아, 뭐. 우와, 맛있다. <목소리도> <맞춰>. 자, 어아고다아 기다려 장난 아니네요자이대 가요 식사하 <목소리도> 아, 어, 가자 제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좀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지는 쟤는 쟤는 쟤는 쟤는 쟤고 이런 e y 이 r e 가 e r 만 e d to